안녕하세요 파비, 파토사의파비앙입니다 오늘 산 제품은 저 멀리 독일에서 날아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이게 독일에서 날아왔어요네 실제 독일에 그... 데... <웃음> 뭐라 했는지도 모르는 어떤 포스트에서 왔는데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만년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뜯어버는데 이렇게 어. 아니, 아, 이렇게 안에는 다른 건 뭔가 없구요 이렇게 딱 엄마 <웃음> 방금 보였 보였나? 음, 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어서 나중에 편집을 할까? 한번 보고 해야 겠네요. 일단 여기에, 여기에 제 리미트 세트, 리미트 세트 단계에 나와 있구요. 여기 펠리칸, 민트에셋입니다 어, 안에 포장이 멀리서 날아왔다고. 포장이 조금 엉망이 됐는데 여기 펠리칸 재즈 만년필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이라서, 한번 조심스레 열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한번 열린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안에 구성품은 뭔가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뒷면과, 음, 만년필 한 자루와, 만연필 안에는 아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네, 카트리지 길다는게 들어있네요. 카트리지 하나와 만연필 본체 하나 그리고 볼펜이 들어있는데요. 볼펜은 이렇게 여는형식이네요 안에 볼펜 10은 어떤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볼펜 자체는 제가 누구 줄사람이 있어가지고 음, 볼펜은 그냥 일반적인 네그 일반적으로 모두 그니까공룡으로 쓰는 그런 볼펜심 사용하는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을 줄 거라서 딱히 제가 쓸게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리뷰를 해보 해보도 해보고 그냥 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감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파란색이 그네요. 필기감 나쁘지 않은데 음 역시는 약간의 유격이 있네요. 뭐. 딱히 전안쓸 거니까 넘겨두고요 일단 나머지 박스들은다 정리하고 제가 아마... 컨버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국제국의 컨버터가 하나 있을리라예상되는데 어딨니? 여깄다 국제국의 컨버터를 껴서 한번시뿌려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디자인은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디자인은 되게 하이타이트하고 <웃음> 되게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응? 되게 뻑뻑하게 들어간다 들어가긴 하는데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어, 나중에 이거 사시는 분들 이 있으시면 조금 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가 정품이 아닌 그... 정품이 아닌 다른 다른 회사에서 사는 거긴 해서 물론 정품 쓰시는 분들이야 딱히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른 회사에서 사거든요 국제기업으로좀더싼 가격에 사서 좋긴 한데 뭔가 다 이렇게 뻑뻑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뻑뻑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렇게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다 파크 콩크이 그려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 M촉 M촉인데 M촉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펠리칸 자체가 조금 유럽 회사들과 다르게 조금 얇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얇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깍 끼워주고, 그 다음에, 닫아서, 네. 한번 CP를 해보고, 정확한 리뷰는 한 2, 3주 뒤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써본 다음에, 음. 필칸답게 마감은 좀잘된것 같아요. 여기저기. 마감이 잘 되는 적이 보이는데 물론 제가 지금 잉크를 만진 손으로 조금 만져서 네1 0핀0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촉인 거 치고는 힘을 힘을 좀 적게 줘서 하면 조금 그러니까 1리듐1리듐 포인트님 치고는 조금 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F촉 정도 느낌이 나요. 분명히 사양으로는 M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네, 상당히 얇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강약을 주면, 힘의 강약을, 강약에 따라 쉽게 쉽게, 조금, 쉽게, 엄청나게 쉽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엄청나게 쉽게 굵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을 보이고요. 물론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나중에 후에 조금 더 써봐야 알것 같기도 하고요. 어, 나름 신경 쓴 티는 많이 나의 겉모습을 로았었는데 물론, 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리뷰를 할때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파도사의파비앙이었고요 이번에 세워 나온 제품은 팔리칸의 재즈 만년필, 이어 재즈 만년필, 그리고 볼펜 세트였습니다. 이만 파도사의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서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를 안녕